기술학연구소 5분 스케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법 127조 문제, 일명 과학의 임문 논쟁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언급한 부분은 바로 127조 1항인데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국가이고요. 과학기술의 개발이 수단이며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을 경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본 규범을 적시하는 최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런 취지를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제기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헌법에 과학기술 조항을 적시했는데요.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과학기술을 동원해 왔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할수 있었고요. 이것이 이른바 과학기술에 대한 컨트롤타워론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논할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었죠. 여기서 잠시 국제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학 정책에 대한 더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과학자이며 정책 전문가였던 바네바 부시는 '과학 그 끝없는 전선'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질병, 새로운 산업, 그리고 국방은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기초과학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바랍니다 부시는 국가가 과학을 지원해야 하지만 과학의 독립성을 위해서 정부 통제는 최소화되길 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오랜 논쟁을 거쳐서 정부 기관 내에 과학부를 만들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과학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가연구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과학의 독립성과 공적통제원리를 타협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적 기여와 관련지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국민과 과학기술의 상호적 관계 설정은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사례는 조속히 선진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열망, 국민의 동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이 문제가 점차 사회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민주주의 활동을 해왔던 시민과학센터는 이공계 위기는 기초 학문 전체의 위기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학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습니다. 2003년 당시로서는 이런 주장은 다소 낯선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과학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는 헌법개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헌법 127조 1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장 총강에 국가는 학술활동과 기초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생물학 연구단체인 브릭과 사이언스홀의 설문에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2,200여 명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과학이 경제 영역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127조를 개정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묻는 서술식 문항에서 그들은 아주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은 자신의 직업적 안정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경제적 가치에 복무하게 되어 있어서 당장 경제성이 없다면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율적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은 과학연구의 다양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법, 제도, 연구자들도 이런 흐름에 부합하는 견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데이터 혁신경제의 부상 등 사회가 변하고 있으므로 그에 걸맞는 규범적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행헌법은 그런 새로운 가치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과학의 임무에 대한 재논의도 포함해야 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과학의 임무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지 과학의 경제복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7조가 만들어질 당시 나름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항을 대체하거나 뛰어넘는 대안적 의미가 형성될 때야 비로소 이 조항의 개정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과학의 임무가 헌법에 적시될 수도 있고 적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학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공감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대안이 될수 있는 과학의 임무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연구자들은 과학의 임무로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존, 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의 접목, 나가처 소득층과 저개발의 빈곤 타파를들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문제 해결입니다. 유엔이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도 이런 사회문제 해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학자들에 따르면 헌법의 가장 큰 가치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고취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도 이에 준하여 복무하도록 역할 부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학연구와 경제 문제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보는 그동안 과학혁명과 다인혁명 등에 비추어볼 때 과학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옵니다. 과학지식은 인류의 지적 차원에서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죠. 프루스트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단지 자연의 발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바로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헌법상의 과학임무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